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이제 피파로 돌아오면 이제 피파 이제 과연 손흥민 선수가 과연 이 시즌들 무수히 많은 시즌들 중에서 과연 어떤 시즌이 가장 좋을까 이 분석을 제가 메시 영상을 했었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게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었을 때 손흥민 분석 영상이 많이 없어 진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래갖고 오늘 제가 통틀어서 손흥민 선수 어떤 시즌이 가장 좋은지 지금은 챔스 시즌까지 딱 나왔으니까 딱 오늘 가장 최근이겠죠 이제 챔스 시즌부터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손흥민 선수 챔스 시즌 전에는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게 K19로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좋은 시즌이 근데 자 이제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고 제가 여태까지 소니 시즌을 써본게 K19 이거 사칸은 지금 쓰고 있는 중이고 요사칸가상칸가 그 다음에 K18 19나오기전에 제가 썼었고요에오카로 썼었던걸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TT 이번에 7카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K19가 제일 좋았어요 진짜 부드럽기도 하고 슈팅 주머슈팅도 진짜 겁나잘나왔어 자 그래서 한번 어.. 밑에서부터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사람들이 그냥 진짜 나는 제일 누가 제일 좋은지 그것만 알아보고 싶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을 것같아갖고 위에서부터 가도록 할게요 위에서부터는 20토티 19챔스 1 9터츠 이렇게 등등 있는데 20토티가 진짜 사람들 근데 쓰는 말로는 대개시아 사기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는데 20토티부터 그러면 차례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19챔스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20토티랑 시세가 비교하면서 제가 분석하도록 할게요. 어 뭐야 챔스 왜 이렇게 싸? 어 많이 싼데? 지금 현재는? 지 그럼 카랑 비교했었을 때 일단 챔스랑 비교를 하자면 일단 속력이 3정도 높고 올결 4 이렇게 해서 자좀 밑으로 내려본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었을 때는 솔직히 챔스가 좀더 능력치 쪽으로는 좋은데요. 자. 특징. 여기서 그냥 추가된 거라고는 트러블 메이커. 이거. 이거랑 이제 명성이 월드 클래스로 바뀌었다는 거. 이건데 트러블 메이커가 있으면 좋은 점이 옐로 카드 받을 것도 안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 그래서 그게 되게 괜찮은데. 근데 트러블 메이커 있고 이렇게 하면은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그 고유의 특성인 다이버가 없다는 게좀 매우 아쉽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이게 K19 이상에는 이 세계에는 다이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일단 19 챔스, 지금 현재 이 가격으로는 챔스가 좀 나왔다. 그 다음에 챔스랑 이제 터츠랑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은 터츠가 조금 가격이 비싼 면이 없지 않아 있네. 그냥 좀 이렇게 보자면은 능력치 쪽으로는 솔직히 급여를 봤었을때는 19챔스가 좀더 낫지만은 근데 챔스 솔직히 근데 이 급여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터치 솔직히 나쁘지 않은 편이야 지금 애가 급여가 이정도 더 높으니까 이정도인데 어자그 다음에 근데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애가 몸무게가 솔직히 78kg고 65kg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연관, 아니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13kg 좀더 많잖아요 그래서 몸무게가 그래갖고 이게 몸싸움이 좀 비슷하더라도 몸무게때문에 애가 좀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제내피셜이고 오피셜은 못뭐 들었는데 일단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몸무게가 좀 높으면은 뭐 싸움이 몸싸움이 좀 높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 이거는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단지. 음. 그래서 나에게 그냥 여기서 능력치만 봤었을 때 그냥 나는 급여 그런 건 상관 없고 그냥 능력치만 보겠다 하시면은 19 챔스 지금 현재 가격 에 비하면은 나중에 가격이 좀더 떡상한다면은 뭐 아마 애가 1카 이렇게 뭐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3카로 보고 이렇게 능력치로만 봤었을때 음. 그렇게 봤었을때는 19챔스 음. 근데 좀애네 둘이가 어... 아니다 괜찮겠다 솔직히 애도 윙으로써도 상관없을것 같고 애도 윙으로써도 상관없을 업해왔고, 음. 그런 거는, 그다지 그렇게, 뭐, 어,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자, 드디어. 챔스랑 K29. 솔직히 시세가 비교를 한다면, 한, 거의 4카, 5카 정도의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오. 한, 6카, 2카, 이렇게 비교할까? 오케이. 자,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은, 골결 슈파워, 그다음 뭐, 이렇게, 민벨 보고, 어, 약간, 좀, 수비적인 능력, 이런 거는 솔직히, 근데, 윙어가 상관없긴 하지만은, 자, 침착성, 점프, 뭐, 몸싸움, 이런 거를 보고, 자, 봤었을 때, 크로스, 10이 높죠. 10이 높고, 특징으로 봤었을 때, 자, 강철몸, 부상을 당해, 잘안 당한다. 음 강철몸 같은 경우는, 부상을 잘 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트러블 메이커 이거는 옐로 카드 받을 것도 잘하면은 옐로 카드 안받게 해주는거 그 다음에 뭐 예감 ZD 때리면 뭐 근데 이거는 똑같으니까 이거 세개는 똑같으니까 놔두는데 제가 다이버가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되는게 다이버 진짜 페널티 라인에서 넘어졌었을 때 웬만해서는 페널티킥 진짜 뭐 A 로 태클 걸지 않는 건잘 안좋거든요 근데 다이버가 있으면은 진짜 제가 지금 현 은바페도 쓰고 있고 좀 써보고 있는데 다이버가 있는걸 없는건 진짜 천차야 지 제가 봤을때 은바페가 다이버가 없는데 은바페가 넘어졌을때는 뭐별 그렇게 많이 잘 안주는데 소니가 넘어진다? 근데 그때 바로 그냥 프리킥이란지 그런걸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이버 있는 선수들을 진짜 좋아하는데 일단 K19 그다음에 능력치랑 급여를 봤는데 이정도다 아 따지면 전 솔직히 와이 정도 가격이면 K19 진짜 지금 현재 1위는 K19 2위 챔스 어 K19 자 이제 19A랑 비교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급여 1차인데 이 정도면은 어 가격도 뭐 비슷비슷하고 네좀 K19라는 답이 나오죠 바로 자, 그다음에 K19랑 또 이제 여기 K18. 솔직히 K19랑 18을 하면은 그냥 진짜 직답인 것 같아. K19인 것 같아. 그리고 K18 시즌이었나? 이때 그 독일전에서 이겼었던 때가 아마 K18 시즌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시즌이랑. 음, 제가 그것 때문에 K18 전에 K19 나왔었을 때도 K18 가격이 이대로 쭉 간다 진짜 올라간다라 했는데 그게 틀렸었어 음. 그래갖고 저는 일단 K19 어 피파 안에서는 그런게 안통해요 만약에 뭐그 시즌때 진짜 뭐 잘했다 이렇게 했을때 근데 그거도 이게 능력치가 서 중요하더라 음. 그런거 K19 TV랑 또 이제 K19랑 비교를 하자면은 네 아무래도 뭐 페널티킥을 안, 차도, 안 차면 도안 되니까 뭐자 이렇게 보고 또그 다음에 밸런스 뭐 이런거 봤었을때 뭐앞살이죠어 K19 자그 다음에 또 18S 와 18S 가격은 왜 저렇게 높냐 웬만한 18S는 진짜 가격대가 완전 높은거 같아 진심으로 저 정도 가격이면은, 만약에 18S 했는데, 그니까 러뭐 카드를 18S를 깠는데, 소니가 떴다. 그러면은, 소니, 그냥 강화 몇 개쯤 하면서, 그냥, 이 소는 쓰던지, 아니면 진짜 비싸게 팔던지, 그렇게 아세요 18, 아, 매물 쌓여있구나. 안 쌓여있는 줄 알았는데, 1카면은, 그렇게 팔고, 음. 하여튼 뭐 그냥 1카랑 이렇게 둘이 비교했었을 때도, 그냥 K18이, 어, 이 정도니까, 어. 그냥 18S 걸리면, 나 이거 매물 없는 줄 알았어. 18S. 어, 매물 사이즈는 줄 몰랐네. 아, 그냥 1카 걸리면 팔고, 이게 팔리나, 근데? 아, 있긴 있구나. 오케이. 일단 K19. 18A. 뭐, 어, 가격 비교 솔직히 이 정도라 해도, 뭐, 1카에서 벌써 끝났죠. 음. 네, 아무래도 K19고. 그 다음에 또, 라이브. 와, 이거는 라이브는 진짜 좀 가격이 싸가지고, 급여도 이 정도니까. 야, 라이브. 급여 저 정도에 솔직히 그냥 한 6화 정도로 볼까? 꽤좀 높게 보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아. 이 정도면, 근데 라이브는 솔직히 급성비로 할 거면 라이브인데, 어 그냥 능력치로만 볼거면은 K18 쓰세요 진짜 에 그냥 진짜 라이브 한 8카 정도 이렇게 많이 쓴다라고 치면은 어 진짜 그냥 급성비로 쓸거면은 라이브 이렇게 8카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고 음 아니면 그냥 진짜 능력치만 볼거면은 K19 음. 그렇게 보고 자 이번에 드디어 이제 TT랑 K19인데 이건 두면 진짜 이두 시즌은 제가 직접 써봤기 때문에 더잘 알아요 진짜 애는 TT 쏘는 제가 왜 썼냐면은 TT 제가 TT 단일팀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애 7카쓰고 애 3카 이렇게 비교를 했거든요 진짜 지금에는 제가 아마 3카를 쓰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건 제가 진짜 설명드리는데 애 민벨 겁나 좋고, 스텝, 그냥 TT까지 하면은, 애 거의 한이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진짜 이 정도까지의 능력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KC 콜 쓰느냐? 애는 기계적인 느낌이야. 진짜. 소니는 약간 기름칠 된 기계라고 치면은, 애는 그냥 조금 녹슬어 가는 기계. 왜냐면은, 좀 애는 딱딱한 느낌. 근데 애는 좀 부드러우면서, 좀 뭐랄까. 되게, 개인기 같은 것도 좀잘 써지고, 되게 부드러운, 음. 부드러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가 뭐 9카를 스든팔카를스든애뭐팔카스면 뭐 솔직히 좋겠지만은, 제가 7카까지 써본 결과, 그냥 K19가 나왔더라, 음. 뭐 급성비로 쓸 거면 TT 쓰셔도 돼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농협. 어, 뭐 농협 같은 경우는, 음, 만약에, 아, 근데 돈이 없어, 없어도, 솔직히, 160만원에 살수 있는 돈이면은, 160만원이면 그냥, K19 사는 게더 나을 거니까. 전 아무리 그냥, 소니가 이렇게 있어도, 아직까지는 K19가, 최고이지 않나. 아무리 챔스 시즌 나오고 해도, 음. 근데 이세계 중에서는, 이세 시즌 중에서는 지젠 K19가 낫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어전 진짜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저 정도 가격에 만약에 애가 떴다 그니까 러 만약에 진짜 카드 강했는데 애가 떠버렸다 하면은 뭐 스쇼 도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진짜 차라리 조던이라면은 진짜 개인적으로 그냥 K19 썼으면 좋겠어 저 정도 가격이면은 애 육하 살수 있는 가격이니까, 음.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k 1 0이쭉 썼으면 좋겠네요. 애가 다이버도 있고, 예감에다뭐 스피드 드리블러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리 다 좋은 애 있어도 만약에 이게 진짜 내년 21 토티 나왔었을 때 진짜 강철 몸에다 여기다 플러스 다이버까지 썼다 하면은 걔가 최강일 것 같아, 진짜 능력치 거의 한좀더 보완돼가지고 민벨 좀 좋으면서 그 다음에 점프랑 이런 것들 좀 보완되고 적극성, 적극성 근데 적극성의 필요는 내가 잘 모르긴 하겐 잘 모르긴 한데, 음 필요성을 그다지 내가 느낀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크로스랑 하여튼 이런 애들 이런 것들 좀만 더 보완해주고 하면 아마 내 생각인데 소니 한 진짜 21토티는 9억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13억? 14억정도 한다 진짜 1카가 그정도 가격 예상합니다 진짜 다이보까지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은그 다음에 급여가 한21 말고 한20 아니면 은 진짜 많아도 22정도 하면은 진짜 예상합니다 진짜 거의 한 13억 14억 어 그렇게 예상하고 지금 현재까지 소니를 이렇게 제가 우리흥 우리흥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제일 좋은거 진짜 제가 진짜 겁나 좋다 라고 추천하는건 바로 K19 소니 네 오늘 분석은 이렇게 끝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오케이 끝